한 마리 정리가 안 됐어요. 뒤로 좀만 더 빼서, 길이만 빼세요. 사중첩 이번에다 맞으세요 사중첩 전부 다제집어둠도 필러 스킬 쓰세요 필러 약하게 약한걸로 약한걸로 지금 딜 지금 딜 왼쪽 바깥에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냄새는 거울 앞으로 바닥 바닥 깨뚤키 조심하세요. 깨뚤키 지금 이때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깔린 거 지금 하나 깔렸어요. 집중하세요. 집중. 집중. 바닥. 바닥. 깨뚤키. 넘어가고. 바깥에 것까지 같이. 원딜은 바깥에 것부터. 바닥, 바닥, 바닥. 원딜 바깥에 것. 냄드 밀사 좀 붙여주세요, 냄드는 원딜 바깥에 꺼좀 쳐주세요, 계속. 이제 바닥, 바닥 두개 와요, 두개 와요. 두개 와요, 세포. 세포, 세포, 세포. 전부. 렘드릴. 렘드이 빡세게. 시간 충분해요. 깨뚫기 전부, 전부. 가로수님한테 전부. 쫄 쪽으로, 쫄 남은 것 쪽으로. 블러드 밀사 일부터 넉백 갈거예요 넉백 그 다음에 구슬 넉백 바닥 피하고 구슬 바닥 피하고 구슬 여기서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으세요 반대편으로 갈거예요 반대편으로 보습 주고 제 집도 주세요 제 집도 넉백 넉백 본인 뱀감기 랑 생석 다 준비하세요 이 자리에서 고정 동글로 동글로 동글로 동글 찍은데 동글 찍은데 넉백 넉백 갖고 세요 스탑 스탑 자리 스탑 먹어주고 전국 깔고 바로 먹어주고 뱅거맨 같은 거 쓰면서 먹으세요 그냥 본인 생존 본인이 하세요 넉백 바로 넉백 세포 하나만 세포 하나만 네 됐어요 흩어지세요 이거 흩어지세요 이거만 살면 돼요 이거만 살면 돼요 일단 생석 같은 거 챙겨 드세요 본인 거 맨뒤에 맨뒤에 왼쪽 뒤에 왼쪽 뒤에 넉백 준비 꾸님님 꾸님 세포, 꾸님 세포, 코님 세포. 몇 배? 여기서 바짓터 준비.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. 바짓터 동글 찍어놨어요. 동글 찍어놨어요. 스탑. 구슬 스탑. 본인 킬업 하세요. 구슬 먹고 킬업 하세요. 왼쪽 제일 왼쪽 제일 왼쪽 제일 왼쪽. 제일 왼쪽. 식물 같은 거 드세요. 넉백, 넉백으로, 넉백으로 나가요. 넉백으로 나가요. 넉백으로 나가요. 구슬은 멈추고 냄드 끝으로 구슬, 구슬 어둠 같은 거 쓰시고 세포 바지도 있으면 쓰고 제일 멀리, 멀리, 멀리, 멀리, 멀리 탱한테 무겁 항상 준비. 탱한테 무겁 항상 준비. 넉백, 넉백, 넉백, 넉백. 넉백. 탱무겁좀 탱, 탱 온탱무겁좀 지금 구슬 바깥으로, 구슬 먹으면서 구슬 먹으면서 구슬 먹으면서 최대한 살아생 물약같은거 다 드세요 지금 있는거 본인 생존기 다 쓰세요 본인 생존기 쓰세요 본인 생존기 쓰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, 이상하셨습니다 대부 주시고 와.. 첫거 때보다 더빡셌다 다음 주에 거는파티 가세요 여러분